하역 작업 중 부상으로 치매와 정신행동장애를 입은 경우 창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면책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교통상해 후유장애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나 7374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교통상에 후유장애보험을 가입하였고 2014년 5월 7일 하역작업을 하던 중 플라스틱 배관 두개가 연속으로 이탈하면서 원고의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 시디어의 고난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두부 외상 후 치매, 기질성 기분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이 아닌 추가판 탈출증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률 10%를 원고가 청구하였던 점 피고 CD는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원고에 두부의 상호 침해, 기질성, 기분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 요청에 대하여 거절하지 않은 점. 따라서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두부의 상호 침해 등의 후유장애에 관한 보험금 청구권에 관하여 부재소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고난에 관한 판단, 쟁점 가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첫 번째, 상해 일반 후유장애 약관 조항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제1심의 신체 감정서에 따르면 CDR 적도 2점의 두부 외상 후 침해, 기질성 기분 장애에 대하여 2015년 11월 25일 임상적 추정 진단 및 2016년 1월 31일 확정 진단을 받았던 점 제1심의 신체 감정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진료한 의사들 모두는 기질성 기분장애 진단 및 두부 외상 후 치매 진단을 한점 따라서 현재까지의 정신적 훼손 상태는 충분히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볼수 있고 그러한 정신적 훼손 상태로 인하여 원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이전 4차례 뇌지찬 진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측 전두엽의 뇌연화증, 뇌혈관질환인 고혈압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또한 원고의 현재 정신적 훼손상태의 원인 요소라고 충분히 볼수 있고, 위 과거력은 기왕증으로 고려될 수 있을지언정, 이사건 사고와 후유장애의 상당 인관계를 부정할 요소가 된다고 볼수 없는 점.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뇌진탕의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두부의 상후 침해와 기질성 기분장애라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의 질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어 나타난 결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뇌진탕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후 뇌진탕의 직접 결과로서 원고의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로서의 후유장애 즉 피고들의 각 보험 약관에서 정한 신경계 정신행동장애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교통상해 후유장애 약관조항에 근거한 보험금지급 청구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에 실려있는 적재물이 이탈하면서 원고의 머리와 충돌한 사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교통상해 후유장애에 해당합니다. 세번째 원고에게 인정되는 장애 지급률,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한 두 가지 장애의 각 지급률이 각 40% 동일함으로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원고의 장애 지급률은 40%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쟁점다, 피고 b 의 교통상의 후유장애 약관 면책조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배관 하역작업이 시작된 후그 하역작업을 용이하기 위하여 오르막에 이동시킨 자동차의 배관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볼 때에도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로 규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그 원인의 직관작업을 묻지 않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위 피고가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창약서에 약관 주요 내용을 안내받았고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 옆에 잡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청약서, 상품설명서, 가입자 유의사항 등의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인정한 잡힐 서명을 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 조항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비는 이 사건 면책 조항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쟁점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 가 원고에게 명확하게 어떠한 사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d 는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점, 따라서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대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 라,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비례보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직업급수 상급에 해당하는 건설 현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직업 변경 사실을 피고 CD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 따라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항 및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보험료율및 사건 비율까지 원고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척추장에 관련 보험금의 변경된 직업급수 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고 계약, 변경, 동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을 알고 있었거나 위 피고들로부터 설명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D가 지급할 보험금은 직업부수에 비례하여 감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쟁점 바기왕증 또는 기왕장애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당해 약관에는 기왕장애 감액 규정과 기왕증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청약서를 교부받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는 내용으로 자필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기왕장애 감액 규정 및 기왕증 감액 규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기왕장애 감액 규정 및 기왕증 감액 규정에 관하여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기왕장애 감액 규정 및 기왕증 감액 규정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각 규정을 공개하게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쟁점 파 한시적 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즉 뇌진탕의 지적 결과로서 원고에게 남게 된 후유장애인 두부 외상 후 치매와 기질성 기분장애는 영구장애로 보험이 상당합니다. 쟁점 4.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장애 요건 결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약관에는 정신행동장애의 판단은 수상일로부터 2 4개월 후 판단함으로 정당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쟁점 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두부 외상 후 침해, 기질성, 기분장애의 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발급받은 2015년 11월 25일, 이 사건 각보험계약에수 정한 이 사건 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위 개정조항은 구계약의 보험금 청구권이 개정법 시행일인 2015년 3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보험금 청구권이 2015년 11월 25일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보험금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 즉 2018년 10월 24일이 경과되기 전인 2018년 3월 9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들 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교통상의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